<웃음> 자, 막지졌나 번, 확인해보고 아, 여기 해 인사해, 인 시작할게요. 인사해, <웃음> 인사해, <대박, 대박. 웃음> <웃음> 우리가 아직 안 보여요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인사고 하네요. 어, 사해 인사해, 인사해, 인사해, 인 인사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가 금방 찾아온겠죠 네, 바로 찾아왔죠. 근 그게 지금일 줄 몰랐죠? 네아 지금이에요. 어떻게든 어 뭐지 옷도 일단 바뀌었고, 지금 장소도 바뀌었죠. 장소도 바뀌었죠. 그래서 일단 볼수 보고 싶어서 저희가 네. 다시 왔죠. 아, 오케이 나온다, 나온다. 나오네 나오네. 나오네. 나 나오네. 아, 이렇게 나오네. 어, 좋네요. 아, 이렇게, 아, 좋네요. 아, 좋은데요? 이렇게 또 주차... 이제 예, 예. 단체로만 있다가 유요 그것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첫 단독 유닛. 네. 오늘 얘기좀 많이 걸리네요. 저희 막내지가 가져가게 돼서 정말 열심히. 맞아요, 저희 공삼지. <웃음> 그래서 오늘 약간 좀어 형들은 모를 만한 아, 맞아요, 우리 네. 공삼지만 아는 이 약간 학생들의 어, 이야기? 약간 고등학생? 고등학생? 그때 약간 추억이랄까 그런 음, 얘기들.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V앱을 하게 된다면 일단 팬분들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가 저희가 고민 상담 같은 음 것도 뭐가 한번아직 어리지만, 아직 어리지만 <웃음> 그래도 이제 생각하는 게다 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냥 시간 남아서 들어왔어요. 네. 네. 음, 형들은 뭐 하고 있냐? 아 형들은 지금 형들 뭐 하고 있죠? <웃음> 형들 지금, 형들 지금 저희 사실 피팅하고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형들 아직. 복가래 했요어요 안녕 친구들, 저도 공삼입니다. 오, 예, 해나, 해 하이, 하이, 반가워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냐고. 어, 그건 궁금한 게다, 진짜. 왜냐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토니는 어떻게 지내요? 저는 요즘 학교에서 어 요즘 이제 방송에 많이 나가고 이제 사이퍼로 데뷔하게 돼서. 많이 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예. 네. 아 여유도 이제 또 인문계라서 그런지 인가 음. 이제 좀 아이돌 하는 그치? 아이라서 그 별로 뭐지? 생소하기도 아, 어, 하고 그치, 그래가지고 그치.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사인해달라고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 너무 좋아? 네 <웃음> 내가 하기로는 <웃음> <웃음> 그 복도에서 한 10분 동안 아 사인해 줬다고아 친구들이 계속 막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아, 하고 막 그러면서 <웃음> 음. 신우 씨가 또 계속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아, 이렇게 오래 얘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 따라 이제 학교 가는 게 정말 즐거운 것, 즐거워? 것 같아요. <웃음> 네. 그렇죠. 지금 즐거워. 원인은 계속 어떻게 지내세요? 저네요. 똑같이 지네요 아. 그냥 음. 평상처럼 지내죠. 음. 예 보니까 그렇죠. 저. 이거라 아이들하는 제가 요즘 또 생각을 해 봤는데. 음. 제가 만약야 여태 중학교 때부터 계속 공부를 했다면 음.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웃음> 저도요. <웃음> <웃음> 저는 솔직히 중학교 때까지 꿈이 과학자랑 그그뭐 파일럿. 음, 파일럿, 오 파일럿 되게 생소한데. <웃음> 꿈은 ]구나. 항상 크게 가지라고요. 그렇죠. 파일럿 되게 생소한데. <웃음> 너는 중학교 뭐? 때 꿈이 뭐였어? 저는 중학교 때도 계속 일단 가수가 꿈이긴 아, 했었는데 진짜? 아마 가수화를 안 했으면 음. 국악을 하지 않았을까. 배경 음. 잡고 부모님도 국악을 하시기 때문에. 음. 계속 국악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그 음. 그 약간 첫인상을 제가 <웃음> 이상하게 말했어서 이제 <가지고 웃음> 다시 말해 <와요>, 아, <웃음> 그 여기 들어온다 했을 때부터 도한이를 알고 있었어요 아, 여기 멤버들 다 알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음. 도한이를 검색을 했는데 도한이가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노래 부른 게 있어요 음, 아데 그걸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웃음> 와얘 노래 진짜 잘한다 음색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목소리다 어. 그러고 있다가. 고기 되가지고... 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아주 좋죠. 이미 가해 고늘을 저희 뭐 나중에 유닛으로 시뭐 수... 아, 어. <웃음> 좋죠. 음. 아, 내 시험 있으시다고 무섭다고 하셨 아, 한번 저희가 파이팅, 파이팅 할수는말한까요 그러니까? 일단 음. 사람은 언제나 무너질 수있습니 다시 일어나니다 음. 시험이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모의고사잖아요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받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저희 공산지가 너무 어른처럼 말을 한다. <웃음> <웃음> 그만큼 저희가 이제 좀 성숙하다라는 말이 <웃음> 될 수도 있죠. <웃음> 정년보다키 커나요? 지금 키몇이저 아, 아마 지금 키가 81이어왜 <웃음> 이렇게 커? <웃음> 제가 몇주 전에 병원도 갔다 왔는데 성장판이 조금 늘 있다고 야 되는데 귀여워요, 아예예 아, 예. <웃음> 저는 도한이 인색이 너무 좋아요. 어찌 아, 너무 아, 티나일 수도 있는데안 음. 꿀려에서는 동아이가 약간 다못보여아그그래 저는 다른 곡을 부를 때전 저는 원이 음. 랩때그 목소리가 너무 매는 같아. 그신요이로와들어셨요여분와서원이예예예 하고서 들어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닙니네소리가예예 예, 머 아 좋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안 키잖아요. 아 좋습니다. 장난고 아까 두 공기 먹었어요. 음. 댓글 좀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공사년생인데 반말해도요? 아 어, 반말해? 좋습니다. 우리는 사용 음. 없이 팬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지만 무대 위에서는 강력하게. 무대 위에서는 반말하지 말아줘. <웃음> 무대 밑에서만 해줘. 무대 밑에서만 해줘. <웃음> 무대 밑에서만 해줘. <웃음> 음. 박성은 사실 아지 이게 아. 이게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음 도환이 제가... 원이, 원이 어떻게 원이, 생각하냐고. 어 일단 처음 봤을 때되게 키도 크고. 음... 진짜 우리 칭찬 그만합시다. 이제 약간 부끄럽습니다. 아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키도 크 키도 크고 너무, 음, 너무 잘생긴 애가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친구라 그래가지고 솔직히 조금 겁이 났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저 혼자 남자들 있어가지고. 형들의 사랑을 하는 거를 그래도 막내니까 혼자 맡았어요. 아, 그렇지, 막내가 둘 되니까 그런 게 조금 걱정 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예, 예,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 때가 많아요. 저희 둘이 형보다 많이 의지하게 되고 또 형들도 이런편 <웃음> 편해 편의, 편해가 없이 그냥 그 모두를 그 좋아해가지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딱 부모님들의 반응인데 아, 이런, 네. 이런 거, 막부에하고 이런 면 스케줄 같은 거. 맨날 이제 스케줄 끝나고 이제 화장이랑 옷이랑 머리랑 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좀아 그치 넌 집으로 네, 가야지 집으로 가니까 네. 그러면 딱 들어가면 어 왔어? 어 왜이렇게 멋있어? <웃음> <웃음> 어, 왜이렇게 멋있어? 평소에 <웃음> 알잖아 <웃음> 어, 왜이렇게 멋있어? <웃음> 어, 왜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아 스케줄 하고 했잖아 <웃음> 그러면 음. 네, 너무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사실 이제 다 부모님 덕분에 그치. 이렇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런 거 V 패잖아요. 이거 끝나면 이제 또 엄마한테 전화올 거예요. 바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웃음> <웃음> 그때 처음 저희 V 패잖아요. 전 왔어요. 성원아, 머리 좀 그만 만져. <웃음> 근데 제가 모니터 해보니까 머리를 하염없이 만지더라고요. 맞아,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께서 이제 어깨 에 피라거나, 아 그래? 네, 그런 것들. 부모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니까, 지적, 네. 수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음. 좋아하는 일본 음식, 일본 음식 있나요? 일본 음식은 다 좋아하는 거 같아, 진짜. 아, 일본 음식 맛있죠. 어, 일본 솔직히 음식. 다 먹어보진 않은, 아직 아무 음식 안 했는데, 저는 그게 제일 먹어보고 싶어요. <웃음> 스키야키라고 어, 아, 대단한데. 그 이제 철판에 동그란 철판에 막 이렇게 양념해서 먹는 부분것 같아요. 그 <웃음> 이상적인 스킬이라는 <스키 웃음> 영상을 <웃음>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은 무엇인가요? 저는 네, 그 초코요. 아 저는 바닐라요. 두환이 싫어하는 음식은? 싫어하는 음식 저는 버섯을 못 먹어요. 버섯이나 이제 좀 비린내 나는 요어 우리 새우 같이 먹는 아 새우로 먹는 거 해산물을 잘 먹는 요즘 듣는 노래 있어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음 요즘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의 하우스파리를 제일 많이. 너무 좋죠, 네. 심지어 그 같이 음악 방송도 좋았는데. 어, 아, 네. 아 너무, 너무 있어요 진짜, 너무... 네, 진짜. 반해버렸어요, 너무 반해버렸어,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아유, 가장 존경. 또 기현 선배님이, 기현 선배님을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님으로 뽑아. 선배님으로 보보 보시... <웃음> <웃음> 아, 사람, 어. 이제 롤 모델로 두고 뭐 삼학기, 네, 어. 삼학기 때문에, 삼학기 이기대요 아, 진짜 <웃음> 진짜 고등학교는, 진짜 고등학교는 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맞아요. 고등학교가 진짜예요. <웃음> <나> 진짜, <웃음> 진짜 이제부 시작이에요. 저희가 저희도 아직 고삼이지만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맞아요. 때랑 많이 달라요 정말. 너무 <웃음> 다르죠. 네. 저희가 좀 특이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달르더라고요. 그 약간 혹시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은 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아주 고민 상담 같은 거 이렇게 해드리면 되게 저도 기분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요? 초등학교 <목소리도> 요 <졸업했다고요? 웃음> 그러면은 아직 좀이남으 아, 아직 조금 어. 세요것 같아요. 어. <웃음> 저, 저, 저, 어 그래? 학교 학년, 이 학년까지면 조금 더세요 대신 <웃음> <사실> 엄마 <웃음> 어. 아빠 말잘들으요 <웃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손가락 하나, 둘, 네. 빈. 음... 일본에서 가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 가고 싶은 곳은 킷테이 형이요 저도요. 갯햄 갯햄이 갯햄네 집에 오면 뭐지? 뭐로 오코노미야키, 오코노 오코노미야키를 되게 맛있게 해 준다고 응. 해 가지고 식요 <웃음> 네, 다른 가게들 이제 갈 필요 없다. <웃음> 자기네 집에서 먹으라고 해 가지고 응. 꼭 먹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리고 그, 그 뭐야 케타 형 부모님이랑 영상 통화 하고 있아든요 케타 형이 하고 있으면 옆에 몰래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강아지를 그때 봤어서 강아지 영통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막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런 지역들 그런 데 한번 보는 중이와 음. 근데 진짜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느낌인 게 우리가 몇 개월 뒤면 또 성인입니다. 아 어. 나는 <웃음> 어, <난 웃음> 성인. 진짜 아직도 안 믿겨. <웃음> 저 나도 아 성인 아, 사실 고등학생 때도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이 우리가 될까 응. 이제 약간 그래 고 중학 초등학교 때도 중학생이 우리가 될까 랬었는데 벌써 이제 고3 아, 벌써 20살, 네.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지. 네, 엄청 20년, <웃음> 19년이라는 시간 되게 네. 이제, 솔직히 그래도 뜬 깁퍼요. 맞아요. 사이퍼라는 이름으로 데뷔도 하고 <웃음> 회원들도 <웃음> 다시 만나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솔직히 조금 기분이 아, 좀 많이 이상할 아, 것 같아. 그럼 겁이 나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2무 살이란 건 성인이니까 이제 저희가 학생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그치. 네, 성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아래서 해야 될 거. 그치 그치. 그럼 부모님한테 는가 좀. 소원... 네 맞아요. 그치 그런 게 있지. 도전하고 싶은 뭐, 머리색은? 도전하고 싶은 머리색. 나는 <웃음> 진짜로 뭐 해보고 싶은 색이 있어. 빨간색. 빨간색. 어, 괜찮을것 같은데요? 되게 올릴 것 같은데. 왜 잡던데? 시는 이거. 는 이거. 저 이거. 저는 이거. 어, 거는... 음... 어, 앞에... 음. 저는 이이는 저는 이거. 저는 저는 거는 이거. 거거는 올릴지 잘 모르겠고, 음. 약간 이제 그냥 뭐 해보고 싶은 아, 거지그레이색 그레이, 그레이. 어, 그레이 색깔 한번 해보자. 좋지. 음. 여기 나 음. 음. 아, 저 덤모 언제 해 주냐고. 이제 이거는 <웃음> 제가 할수 있는 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또 네. 이제 <웃음> 또좀 시간이 지나면은 네. 메이크업을 안한 상태에서 구앱은못 하겠다. 그렇죠. <웃음> 그희 이제 조금 이제. 볼수 보여드릴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하정없이 한번 불러달라. 불러주세요. 아음색 아, 너무 좋아. 바람이 흔들리면 날 잡아줘 너가 필요하다면날 잡아줘 너 하나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게 시간 좀 먹게 아 역시 내팔때 너무 섹시해요 요즘 저희가 음방을 도니까 아 맞아요 그 노래 부를 시간이 없잖아요 솔 음, 무대 맞아요. 말고 연습할 시간도 별로 좋아가지고 <웃음> 오늘 연습하면 <웃음> 음, 무슨 케이크 좋아하냐고 어떤 케이크 좋아하세요? 저는 진짜 케이크 다 좋아해요. 음. 저는 근데 치즈 케이크도 좋아해요. 치즈 케이크는 네. 성원이는 음. 생크림 케이크인데 안에 과일 없는 음. 그냥 만든 생크림 음. 케이크 아니죠? 아니면 크레이프? 그거, 그거 내가 만들어 줄수 아,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그냥 빵에다 생크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덮품 된거아요 그렇지. 근데 빵이 맛있네. <웃음> <웃음> 생크림 맛있네. <말씀하시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웃음> 성원이 사진, 사진 찍고 말세요아 아, 이게 이제 또 저희 화제거리죠. <웃음> 서머니의 이제 새 사진 찍는 거 <웃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모르는 아 거. 굉장히 감성 있는, <웃음> 이제 광자를 한번 그렇죠, 광자가 그러니까 또 필요해요 1탄, 2탄 정도 음. 그래서 탄이 형 있는 거고 우리 팀 어, 죄송해요, 너무 털 <웃음> <터를> 넣었네요 음음 <웃음> 서머니, 음. 음. 이리러 올라갔는데? 이리로? 아, 아. 아, 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댓글 다시면 저희가 네답해줄게요 저희도 아직 이윤이 의인의 면접을 계속해서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웃음> 저희가 아직 초보랍니다초 뭐예요 아직 좋아하는 샌드위치 재료 샌드위치 재료 와 저는 본집 가면은 맨날 먹는 게 있어요 엄마가 어. 해주는 그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 빵에다가 설탕 뿌려가지고 구웠는데. 아 그게 진짜 맛있어 <웃음> 그게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웃음> 그게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웃음> 저도 가끔씩 이제 학교 가기 전 아침에 부모님께서 내일 뭐 먹을래? 하면은 아, 뭐 그냥 식빵 와 그래 주면 부어서 주시거든요 <웃음> 아우 아. 아침 뚝딱 구십니다 음, 음. 우리 캡처타임 한먹을봐아 캡처타임이요? 오케이 하나 둘셋 둘, 하나 둘셋 3전도 초 여기 성인되고 음. 성인되면 해 보고 싶은 게 이력으로 아 근데 저희는 성인되면은 팬분들 봐야죠 그렇죠 뭐 할게 있으니까 응. 여러분과 더 소통해야죠 그렇죠. 그때 되면 이제 저희가 <웃음> 성인이니까 좀 약간 <웃음> 더, <웃음> 더, <웃음> 더 <웃음> 섹시해지지 않았을까요 아, 섹시 <웃음> 그래서 <섹시>. 좀더 <웃음> 컨셉이 음. 모르겠다 잘, 나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도 몰라 요즘 안 꿀려 체크챌린지 유행인가요, 여러분? 유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웃음> 저희 그 둘이 한것도 봤어요? 아 저희 둘이 했었죠. 여기 옥상에서 해서, 했는데. 옥상에서 했는데 괜찮았나요? 그게 옥상이 일단 너무 예뻐요. 맞아요. 그 옥상과 그 위에 응. 하늘. 어. 그 하늘이 그때 살짝 날이 흐려서 그런데 맞아. 이제 화창이 좀 엄청 예쁘거든요. 진짜 예쁘고. 사실 여기 앞에도 진짜 예쁘다. 이걸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기 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 요즘 느꼈어요 감성이 네. 아주 많다는 걸. 근데 요즘 따라 저도 약간 좀성적인 느낌이네. 이제 차 타면 계속 밖에 보고 있고. 그렇지. 네. 날씨 좋아요 아괜노약데 <웃음> 진짜 우리보다 나이 많은 신분이 저희 보면 약간 이상한 게시작하실 <웃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 a 저는 희 그냥 예, 네. 그래요, 이제. 음, <웃음> 성이힘이나는말 응. 한마디 힘이나는말 힘이라는 말한 말이 오한 말이. 어 넘어져도 다시 나온니다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와, 저는 도안이 있어요. 세계 일주요. <웃음> 꿈이 너무 크잖아요. <크죠>, <웃음> 꿈은 큰게 세계. 나시 꿈은 너무 아니, 크... 그 여러 나라의 그 문화들이나 그런 장소들, 풍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서 세계 일주요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돌아도 <웃음> 너무 오래 걸리죠. 너무 오래 걸리죠. <웃음> 는 진짜 가보고 싶은 나라가 다요. 음. 예 저도 단대이랑그 프랑스 같은 약간 음... 느낌 있는 나라들요아 약간 좀이게좀 좀 예술적인 프랑스 파리. 부모님이랑 여행 간게 언제 맞지막 초등학교 때? 그치. 초등학교 때또 이제 여행으로 갔다기보다는 저희 어머니께서 공연 때문에. 아. 공연 때문에 이제 아시 아, 아시 일본이나 중국. 어, 진짜? 일본이나 중국을 조금 많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이런 지식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음, 음. 별로 즐기지 못했는데 요즘은 어 너무 어려워요 다른 나라를. <웃음> 나도 라나 요즘 느낀게 솔직히 어릴 때 여행을 가면은 약간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제 크고 나서 가면은 맞아요. 와 여기에 이런 데구나 이런 감성이 또 있구나 약간 배낭여행 같은 것도 그치 어, 너무 재밌지 나중에 아, 저희끼리 하면 배낭여행도 갈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저도 해보고 싶은 게 여기 옥상에서 그 브이앱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 옥상에서 약간 뭐방고먹으면서고기꾸면서 이거 뭐이기네 뭐? 전 점심대 아그 <웃음> 아, 전참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음. 탄 형이 그만두고 싶을 때 기분이 어땠냐? 음, 그만둔다고 했을 때. 그만둔다고 했을 때. <웃음> 그때 진짜 심장 철렁했거든요. <웃음> 저 그때 방송에 나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웃음> 아, 아 집사불치다 맞다. 집사불치라는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어네그그 <웃음> <죄송합니다. 근데> <웃음> 집사불치라는 프로그램에서. 음. 탄이 형이 이제 그 몰래카메라에서 아게 몰래카메라에서. 몰래카메라 그때 심장 어땠는지. 진짜 심장이처럼 했어요. 음. 그때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봤거든요. 그, 그... 탄이 형어머니라고 음, 음, 진짜 음.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좀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보, 카메라에 담겼을 지 모르는데, 울었던게 제가. <웃음> 진짜 와,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단 우리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끝나는 건가 그랬는데 몰카입니다 하자마자 그 안심 안도 아... 안도감 때문에 다리 에 힘풀리면서 <웃음> 앉아서 놀았어요. 맞아, 맞아. 나는 그 계속 몰래카메라에서 반응을했잖아 음, 계속 마음속으로는 와탄 형이 노래 잘했나? 그러니까 <웃음> 이게 이게 맞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솔직히 걱정했을 많았는데 나중에 몰래카메라를 알고. 다행몰기 해서 정말. 그게 만약 실제 일이었다면 진짜 <웃음> 어,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그때도 그렇지만 보안이 네, 엄청 허접거든요 네. 놀라가지고. TMI, TMI. 재미있는 연습생 시절 T M I 있어요. 재미있는 연습생 시절 이또 연습생 얘기가 좀 재밌지. 그렇죠 응? 어, 생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얘기하자 솔직히 전다 재밌었어요 맞아요, 은생 응. 응. 하루하루가 재밌었죠 왜냐면 저는 <웃음> 휘영이 너무 웃겨요 아, <웃음> 역시 우리 팀의 분위기니까 <웃음> 이게 저희끼리만 있을 때또 진짜 웃긴 형이에요 맞아요 오디션 비하인데 와 아, 아니, 오디션 비하인데 도한이 어땠어? 저는 이제 켄타형랑 같이 오디션 봤거든요. 아 뭐야 같은자리니서 같은, 같은, 같은 오디션인데. 아 진짜? 같이 해서 가서 오디션 응. 봤어요. 저 처음 알립니다. 아뭐 그래요? 응.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훈이 형께서 말한 켄타 형의 그 눈물 너그 봤어? 눈물이랑 그 간절한 표정 다 보고 아, 있어아 진짜? 다 보고 난추모합니 저는 지 준형이 오시는 줄 몰랐어요. 아 몰랐어. 그래서 <웃음> <웃음> 갔는데 어 그냥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나도. <웃음> 미팅 미팅을 할수 있는데 갑자기 <웃음> 나 이제 준형님께서 <지은이> 오셔가지고 그이고러니까딱 <웃음> <웃음> 앉아 계시는데 우와 <웃음> 비와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너무 멋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 진짜 그 t v 에서만뵙던 분을 그분을 우와 저 혹시 피지컬이 맞아요. 우와! <웃음> 전 진짜 너무 기뻐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형볼 때도 근데 준영께서 분위기 같은 것도 잘 음. 재밌게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또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또 그들 많이 친해졌잖아요. 또 이제 지금이랑 아, 맞아요. 요즘 도안이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요즘 갖고 싶은 거요. 요즘 갖고 싶 요즘 고싶 저는 좀 이렇게 요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 퍼즐 맞추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 퍼즐. 퍼즐 맞추고 그거 액자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아 좋지 그런 거. 그래서 저희 집에 가면 이제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액자에 이렇게. 네. 있거든요. 나는 요즘 저희 연습 영상을 맨날 제 폰으로 찍습니다. 아. 그래서, 이 펜, <웃음> 이런 이 패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 연습 영상 찍을 때딱 폰? 네, 이것도 메이저였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 256기가 할 거예요. 봤었죠? 봤었어요. <웃음> <웃음> 저희 저번에 영상 찍으려고 딱 했는데, 용량이 꽉 차서 영상이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했었죠. 멤버들 어떻게 저장이냐? 음. 저는 <웃음> 서로 우리 서로 할 우리들만? <웃음> 오케이. 저는 이제 본명 앞에 놓고 그다 뒤에 이제 활동명. 와,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왜요? 성원이, 원이. 아, 아 원이? 어. 성원이. 성원이, 어, 박성원. 어. 아, 아, 이렇게 이 그러면 성까지붙어요 성원이 하고 원. 아. 해놨죠. 나는 도환이 음. 막내. 또 도환이. 또 도환이. 도환이 막내. 그다 서원이 형은 서원이 형 아니, 보스. 보스. 어 보스. <웃음> <근데> 조직이. <웃음> 아, 그리고 현빈 형은 물리더. 물리더. 아나는 아, 현빈 형은 옛날부터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도 같이 연했기때문는 음, 음. 문빈이 형이 되었어요. 아 진짜? <웃음> 문빈. 뒤에 보라고요? <웃음> 저희 겁 <건> 많아요. <웃음> 진짜 나중에 막 컨텐츠로 공포 요우라그테나 체험 저희 진짜 진짜 못해요, 저. <웃음> 그런 컨텐 <콘텐츠로 조금>. 네. <웃음> 여러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모든 다 해드릴게요. 또 저희가 갑자기 왔잖아요. 음. 어? 만분 넘게 보고 계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만분이 지금 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만분이나 시기나... <웃음> 저희 만 분씩이나 아, 저희 공백이 있어 지루하시지 않네요 그러니까 저희 저 둘이 선정이 나서 공백이 그냥 여백이면 수 있죠. 저희만 즐거운 죠 여러분도 즐거시죠? 사운드 클라우드 만들어주세요. 어 우리 전 있습니다. 원이 같은 경우 사클 사클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갑자기요? 네. 오케이. 네, 좋잖아요 많이. <웃음> 저... 어 우리 손 크기 비교. 아손 크기요. 음. 여러분 반지 이쁘죠 여러분 팔찌 예쁘죠? 아어 해문의 팔찌. 아 <웃음> 진짜? <맞죠? 웃음> 이 돌고래 꼬리가 행운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해바라기 좋아해서한번찍까 음 저희 뮤직비디오에도 해바리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있어요. 맞아. 성원이가 좀 많이 크네요. 성원이 큰 편이거든요. <웃음> 맞아. 오 역시 커. 키도 크고 손도 크고. 팔 몇이래요? 응? 8. 8 응? 275. 뭐야 발은 똑같은데? 음 잠을 못 잤나봐요. 뒤에 누군가 있다고요? 그래요 자꾸 <웃음> 그러지 마요. <웃음> 아까 이사님이 오시니 <오신> 하셨는데 <웃음> 그러지 마요. 못자잘것같서손 뽑아 해달래요 토한 씨. 나이스, 나이스. <웃음> 성원한 나랑 10초만 사이자 10초 동안 연인 멘탈 해주시죠 이렇게 너 10초 잘돼 오케이 준비 시작 뭐예아 방금 말하셨으니까 다시 할게요 <웃음> 방금 말하셨으니까 다시 살게요 자 다시 해주세요 자 입하시고 미, 치 착! 뭐야? 었어 여기 오늘도 고생했어 잘자 <웃음> 아, 시초 <10초가> 너무 긴거막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야요저잘 <웃음> <저도> 모르겠어요. 야아아요야아아뒤에아니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운명> 없어요. 야아안야죠 <웃음> 저희가 아, 그 정도는 유령 정도는 <웃음> <웃음> <웃음> 두 개? 두개두 정도 댓글 한두 개? 두개 정도만 읽고 이제 슬슬 저희가 할게있어다 아, 가장 시끄러운 멤버, 멤버 중 가장 시끄러운 멤버. 다 다. 아. 저희 일곱 명부이레고할때 보시면 아, 씨, 그러면 아시지 네. 이 누가 가장 시끄러운지 여러분이 판단해. 저희는 누가 지금 잘모르어요 마지막 <웃음> 주민이 형이 뒤에서 보고 계신 네? <웃음> 주이 형이 뒤에서 보고 계신. <웃음> 주민이형 여기 안 계세요. 눈 뜨고 자. <웃음> 평소에 책 많이 읽냐고. 책? 있어. 책은 책은 많이 읽고. <웃음> 음... 그 <웃음> 제가 시집 저희 <시집이 웃음> 첫 번째 등장할 때 봤던 시데 제가 진짜로 허술 말야안 어, <웃음> 시집 좋아해. 음 그걸 보면은 더 감성이 생기는 아, 그래서 그제 침대 옆에 이렇게 세워놔. 음, 자기 전에 음. 가끔씩요, 근데 가끔 피곤하면 매날 는데 도환님 시좋아요 같은 경우는 시집보다는 약간 좀. 자기개발할수 있는 이제 음. 음. 심리적으로 자기개발할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치. 그런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진짜 아니. 도움이 돼요 네, 그런 것들, 어. 책 말고 이 뭐지? 이 뭐라고 그러지? 핸드폰으로 읽는 걸 음. 오디오, 오디오북이 아니라 어찌됐든 그걸 핸드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계속 해봤는데 오늘도 머리를 너무 안 쪄가지고 이나는걸한 음. 번도 못 봤습니다 <웃음> 막 보고 있다면 너무 미안해요 아, 그리고 이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일단은 되게 여러분들 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맞아요. 항상 힘내시고 할말 없어요? 노력,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노력 계속 하시다 보면 노력 끝에 이제 낙이 오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다 보면 <웃음> 언젠간 꼭왜 그러세요? 몇 살이시죠? <웃음> 아 그러세요? 아, 그러니까 이런 책 이런 것들을 많이 뭐, 보나 보니까. 그렇 <웃음> 네. 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몇 시요? 아시 아, 아, 늦은 아, 시간까지 아, 아, 이렇게 아, 셔서 아, 너무 감사드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여러분들 꼭푹 주무시길 다니다 그럼 또 이제 저가 자주 아 다음엔 또 어떤 유닛이 올지 기대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잘 자요. 한번 먹을까? 이 둘, 셋. 잘, 잘, 잘 자요. 자요.